진식탁으로 그냥 사람을 엄청 받아버릴까?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거지 이렇게 어때? 장사를 위한 장사에 의한 장사솔집입니다 으야 으야 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어. 다 팔자. 모든 보기. 한 번에 팔겠습니까? 이런 것도 잘돼 있네. 조명이 안 닿아요? 닥쳐요? 나중에 해드릴게 기다려봐. 이 중앙을 계단으로 만드는거죠, 이제. 계단부터 위치를, 지금. 계단을 어떻게... 이게 맞나? 중앙계단 하면 5성급 방 하나 늘릴 수 있으려나요? 그쵸? 여기를 이제 개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방더 늘릴 수 있겠네 지금 위치는 딱 맞거든요? 어? 뭐지 이거? 버그야? 왜 다른 음식들이 같이 레벨업을 해? 잠겨있는 것들이 지금 레벨업이 되버렸는데 무슨 미친 버그지 이거? 좋기는 한데.. <웃음> 뭐지? 잠겨있는 음식이 왜 레벨업을 해? 선 레벨업 후 공개야?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구석이 아니라 정중앙에 뚫려 있으니까 바닥이 너무 안 이쁘다 무엇보다 이게 칸별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가 안 돼요 요렇게가 아좀 이쁘게 하려면은 계단을 그냥 구석에다 두는 수 밖에 없어요 한 칸을 어정쩡한 이 중앙에다가 차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상 하려니까 좀 되게 골치 아프네 이게 한칸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그 와중에 또한칸한칸 한칸 움직여져요 요거는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움직여지거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프네 망원경좀 사서 드리자 오! 야! 나 생각해보니까 1층 아직 안 꾸몄지 이거 어, 막 써도 되겠는 건가? <웃음> 아나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꾸미고 있었네 일 600원을 올려 원래 고민은 나중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민해봤자 이미 늦었고요 다시 팔면은 제가 못봤는데 됐다 문 옆에다가도 그림 하나 둘까? 뭔가 더 꾸밀만한 게 어? 야 지금 보니까 코트 거리가 없네? 어? 여기에다가 수건 거리 하나 두자 1층 꾸며야 된다면서. 아, 이거 얼마 안 들잖아. 이거 얼마 안 들잖아. 어, 뭐 얼마나 된다고. 아! 아 잘못 떴잖아요, 너 때문에! <웃음> 확률이 좀 올랐을라나? 그대로네. 가격이 싸니까는 효과도 없군요. 내려가. 1층 꾸며. 계단은 포기하고, 탁자만 바꾸자. 마음 같아서 멋진 식탁을 두고 싶은데. 돈이 없네. 긴 식탁으로 그냥 사람을 엄청 받아버릴까? 그거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지. 이렇게. 3칸씩 띄워가지고 여기엔 간단한 식탁 이렇게 두고 이 중앙에 못 도나? 아 불편해 아 여기다가 에 이걸 두고 조명을 하나 두면 되지 조명 자리에요 이러고 서비스로 디럭스 벤치 하나 놔주고 이게 제일 비싼 건가? 멋진 벤치 근데 이거 너무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두고 조명을 두개 두자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왜? <웃음> 아뭐 그래 두 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50원 어떡하지? 돈이 없어 일단 2층 VIP 룸으로 버텨보자 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아이 숙박 그거구나 숙박돈이 나중에 들어오네 그런거였어? 그럼 여긴 디럭스 벤치 굶어 죽진 않겠구만 어 근데 돈 진짜 잘 모인다 확실히 조명이 없군요 오이 사이도 돌아다닐 수 있네? 야 이거 훨씬 바짝 붙여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가 봤거든? 아 근데 그럼 너무 너무 악자 질거라려나 꼴보기가 싫어질 것같아이 정도로 만족하자 그니까 러 이렇게 붙어있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거지? 이 사이로 어어 야 여기 막 사이 돌아다녀 야 이거 되겠다 다음날 싹 바꿔야겠다 이거 진 그냥 다 붙여도 되네 꽉꽉 채우자고요 1층은 골보기가 싫어질 것같아 근데 지금 움직이면은 손님들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 지금 좀 참아야돼 VIP실도 다 바꿔야되는데 와 숙박은 근데 진짜 본격적이다 완전 마음에 들어 야 그치 이게 선술집이지 너무 마음에 든다 곧 영업 종료되네요 자 수정을 좀 해봅시다 우리 수정이 이거 팔고 팔고 문 앞에다 바로 두는건 어때? 너무 미친건가? <웃음> 돈에.. 돈에 미쳐버린건가? 이거 이렇게 둬도 이 사이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여기가 너무 애매하게 나 보니까 이렇게 띄오 레이테어 때 장사를 위한 장사에 의한 장사 술집입니다. 저기가 불편하군요. 이것도 채워 넣어야지. 극한의 효율충 아, 돈이 부족해. 다음날 이거 이벤트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하루에 19300원 이상 벌기 미친건가 난이도가.. 자 이제 이 정도 규모면 알바생 더 뽑아야 되거든요? 알바생을 명단 좀 보자 오렌이 어디있어? 아 이게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요 직원을 찾아서 눌러봐야 돼요 얘네가 지금 배치가 어떻게 돼있는건지 모르겠어 일단 직원 한명늘 되고 얘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네요 계단을 왔다갔다 하진 않을 테니까 오직 1층만 요리도 한명더 추가해야겠네 알리시아 알리시아 어딨어 알리시아야! 어딨어! 너야? 얘 맞는 거 같은데? 내려와 어? 어 아니 직원 고용하는 것도 다음날에 해야돼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주방장도 한명더 늘려야겠다 요리사 한명더 늘려 존이.. 존이 들어왔다 극한의 효율총! 와 여긴 정말 널널하다 이렇게 보니까 얘왜 힘들어해 아예 그냥 버리자 얘 이제 의미가 없어 어져. 아은본급 33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잘가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내는 직원을 해고하길 어려워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적 없으면 바로 잘라요 저는 여기 다 부수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꾸미지? 개인실로 꾸밀까? 하루에 만구천삼백원 이상 벌기 바로 달성했네. 와, 아직 열두시도 안 됐는데. <웃음> 사람 진짜 많다. <웃음> 야, 이 정도쯤 되니까 좀 욕심이 난다. 이거 VIP실 그냥 버릴까? 이거 똑같이 만들면 뭐 하루 매출 한 사만원 쌉 가능이겠는데요? 오휴, 만팔천, 와. 아,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음식점을 미친듯이 팔았는데 호텔보다 액수가 안나왔어 음식 자체는 음료는 호텔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다주네요 미쳤다 호텔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데스크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 어... 그럼 1층은 끝난건가? 이제 2층을 개조해볼까요? 야 여기 지금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1층 보다가 여기 <웃음> 보니까 진짜 너무 자리를 너무 널널하게 쓰고 있는 것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긴 빈 공간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다 뜯어 고쳐 이렇게 막고 테이블을... 이렇게 해둘까? V VIP 룸이지만 어쨌든 선술집이니까 룸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Later. 너무 좁냐? 이런 곳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긴 어? 하겠지 <웃음> 아 뭐가 그냥! 이걸 왜못 먹어? 이렇게. 어? 얼마나 아늑하고 좋아 아니 이것도 나름 좋아 진짜 이거 룸이라니까? 야, 이 정도면 충분히 고급 식당이다 이렇게 야 이렇게 가자! 와 컨셉 정했어. 어 그리고 카펫을 여기 밑에다가 딱 두면 와야 완전 초 고급이네. 이거 그 누구도 뭐라 할수 없어. 이거 진짜 고급이야.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해. 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연문이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버리네. 아마. 생각을 좀 해보자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나니 <놀람> 레이텔 됐잖아 얼마나 좋아 어? 아까보다 널널하진 않지만 원래 게임 하는 거 자체가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약간 극한의 효율총 뽑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컨셉 자체가 와 근데 이렇게 뜯어고쳐도 돈이 아직도 만원이나 남아있는게 와... 우리, 우리 여관 성공했구나 자식 <웃음>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다, 그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테이블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문을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겠지? 여기로 못 들어올까? 그건 아니겠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그냥 다 세로로 놔버릴까야 여기 그냥 다 세로로 이렇게 놓는 게더 효율이 좋지 않겠냐? 다 뜯어고쳐야 돼. 와 너무 귀찮아. 와와 마치 감옥처럼 열라뇨 여기 고급 식당이에요. 왜 그러세요? <웃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룸이야 룸. 간단하게 생각해. Later. 이렇게 하니까 테이블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좋네 됐지? 자 이제 여기 개조합시다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까지 활용을 하려면 지금 여기 문을 그냥 뚫어놓을까 생각중이거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쓸수 있게 좀 이게.. 하, 고민이네 카페 긴거 깔자 와 안에 딱 들어가 미쳤어 이거 야 우야야! 카펫 하나로 이렇게 방이 고급지게 바뀔 수가 와 쩌는데요 Hello. 와 1층 근데 진짜 숨 막힌다 <웃음> 그러니까 1층에 비하면 와 1층에 비하면 2층은 진짜 초 VIP에요 1층 가운데다 벽을 하나 두자고 그럼 미친 짓을 왜 해? 동선 버리게 원래 선술집은 어? 어? 막 여기 테이블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서빙하고 그래야돼 테이블 밟고 올라가서 어디 고풍스러운 벽을 세우려고 해 그럼 노래도 부르고 이벽 그냥 치워버려야되나? 아 여기도 좀 쓰고 싶은데 그래 일단, 일단 치우자 여길 16명 룸으로 쓰면 안되냐고요 그니까 여기를 못써요 여기를 여기를 쓰면요 여기를 복도쪽으로 못들어요 여기를 그냥 아래처럼 오픈을 해버리자고? 안 돼! VIP로만 포기할 수 없어! 일단 여기 세로로 다 두고 생각하자 Later. 겹쳐두는 게더 좋지 않아? 하루에 2만 3 0 0원 이상 소비 이걸 내가 이뤘네? 미쳤네 모든 직원 행복도 80% 이상 이거 왜안 돼? 행복도, 행복도. 백, 백, 백, 백, 백. 78. 어, 왜! 불안한 거야! 웃어! 웃으라고. 됐다. 경기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보초 잘 서던데요? 뭐 돈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 뭐야? 높은 위협을 방어할 확률. 어? 어? 장비를 바꿔줄 수 있구나. 야, 조금만 기다려. 경비 아저씨, 내가 진짜 멋지게 해줄게. 프리셋으로 내가 맞춰주나? 아, 여기가 지금 되게 뜨거든요. 32인 룸 만들고 8인 룸을 두개 만드는 건 어때요? 어, 야, 그러면 이거를 한칸 빼고 이 뒤쪽을 완전 프라이빗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서쫙 앉을 수 있는 룸으로 다 바꾸는 거지. <웃음>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여 모여라. 야, 돈 오르는 거 봐라. 미쳤다. 돈이 아주 짝짝 오르는구만. 경비 지금 바꿔주자고? 와, 노익장 탄생. 오픈 위협을 방어할 확률 100%. 멋있구만, 멋있어. 여긴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오지? 못 앉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사람이 적어 보이지? 와.. 돈 진짜 엄청 많이 버네 평균 이용량 차이가 심하다고? 아 이거 어디서 보자.. 아여 있다 그러게 이거 평균 사용량이 왜 이렇게 적어? 확실히 이상하다니까 이거? 뭐가 문제인거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탁자를 제대로 못 썼어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좁게 해두면 안되는건가? 아씨 모르겠네.. 왜 이용률이 낮지? 여기 개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 좀 고민입니다. 다음날 한번더 봅시다. 이거 방어 100%니까 바로 건너뛰고 이거 봐! 얘네 안 와! 사람들! 아, 이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 그냥? 어디 그러면은... 500명으로 늘려보자,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제, 이제 좀 사람 좀 들어오나? 어... 이제 300명 가지고는 제대로 수용이 너무 넉넉하게 되니까 사람이 비나봐 아 진짜 그런건가? 밑에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런건가? 와야렉 걸려 이제 야렉 걸려? <웃음> 프레임드라 있어. <속. 웃음> 사람이 많으니까 렉이 살짝 걸리네? 좋다 아 이런 렉 걸리는 거 정말 좋아요 기 분위기가 좋구만 어! 어 이리로 못 들어오네? 의자가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여기 못들어와 와야 36,000원? 어? <웃음> 아돈 왜이렇게 많아? 어쨌든 여기 뜯어 고칩시다 어떻게 고쳐야될지 지금 알았거든요? 이걸 일단 구석으로 보내고요 문에 들어올 수 있게 여기 이렇게 틈을 만들어놓는거야 그리고 하.. 아 너무 귀찮아 정수차려 여기도 지워요 여길 대인실로 쓰는겁니다 완전 크게 완전 멋있게 어?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네 그러면 극한의 그 효율을 위해서 좌석을? 그쵸 여기 회식자리 이렇게 둬도 되지? 이게 될지 안될지는 일단 해봐야 할것 같아요 됐어 일단 다음날 봅시다 위에 애들 좀더 올려볼까요? 막 그림 이런거 추가해가지고 야! 너네들 구경도 못할거 내가 여기에다가 넣어줄게 거울 어때 거울 여기 옷장 옆에다가 다.. 좋은데? 어때? 거울 위치 미쳤다 지금 여기 두라고 있다 지금 이따가 두자 이렇게 자, 일단 거울 있는 데만 값을 좀 올립시다.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좋아. 92% 160원이 딱 적당하고 와 방값이 두 배로 올랐네. 어 여기 여기 숙박비가 싸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거울이 하나 놓여져 있고 막 숙박비 두 배로 달래.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아 그러게 누가 후불제 하래요 아니 난 선불인줄 알았지 안그래? 여기 누가 호불로 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인테리 어떻게 바뀔줄 알고 얘네들이 인생을 아니라게 산거야 그냥 두배 내야지 22개의 카펫 소유? 카펫 두개만 더 깔면 되는데? 아 여기 카펫이 없군요 카펫을 깔아줍시다 딱 맞죠? 미쳤죠? vs 베이베 다음날 어! 여기 이제 들어온다 들어와 서빙 다 되는지 볼게요 아 근데 여기 종업원 이거 가지고 커버가 될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종업원이 지금 셋밖에 없어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일손? 손님 1일 750? 뭐야 이거? 1일 최대 손님 수는 750입니다 미친 안그래도 750이니까 그러면은 웃어 웃어 웃으라고 그러면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보고 씹말자 상관없다 7 5 0으로 계속 유지해 그냥 아닌가? 가격 한번 올리자 됐어 500명인데 아니 야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이거 여기에서 고용 더 돼요? 왜 고용이 더 되지? 둘짜리가 없는데? 부엌 카운터나 바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 씨 그럼 이 창을 이걸 이걸 이걸 해주면 안되지 누구 한명 힘들어 한다고? 야이 녀석. 웃어 웃어! 의대 지금 플레임 여관에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소가 생명이거든. 와, 잔 나오는 속도 무서워. 야, 이몇 개씩. <웃음> 와. 와, 서빙 너무 느린데? 아니, 동선이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어머, 왜 화났어요? 어머머머머머머자 지금 이거는 개무리소라는거를 이제 알았죠 우리 이렇게 가면 안돼요 바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이번 가게는 망했네 2만원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좌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고 바를 두고 아.. 다시 밀어놔야겠네 이거 정말 귀찮다 귀찮아 이것도 팔아 너무 과해 지금 욕심이야 Later. 자 넓어졌다 자 고용 바텐더 한명자 어디 어디 아주 능력 있으신 분 어디 계십니까 너다 자 나머지 세명이 친구랑 얘랑, 얘는 다음날에 고용해야겠다. 일단 두 명. 됐지? 지금 여기 좌석이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얘네 다섯 명으로도 충분히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어, 됐어, 완벽해. 어? 뭐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상태로, <웃음> 이 상태로 하려고 했어,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가진 게 없어가지고. 됐다! 자, 이제 저장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m m h -hmm.